2019년 1월 21일 감성카드 시청자 참여 글을 쓰고 읽어보다 제목 인생이란 긴 여행이다 글쓴이 보니타 유튜브 금일 작품 내용 여러분은 인생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익숙한 동네와 익숙한 길을 벗어나면 두려운가요?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기도 하죠 그럴 때마다 신세한탄으로 자신을 괴롭히고 있나요? 이것은 마치 여행을 하다가 길을 잃어버린 것과 같아요 길을 잃어버렸을 때 마음가짐에 따라서 그날의 여행은 최악의 여행이 될 수도 즐거운 여행이 될 수도 있어요 또다시 길을 잃어버리는 게 두려워서 도전을 포기하셨나요? 때로는 내 인생의 그래프 롤러코스터처럼 바닥을 찍어도 마음가짐에 따라서 다시 최고점을 찍을 수 있어요 결국 인생을 즐길 수 있는 한마디 괜찮아 다시 하면 되지 이제는 도전할 마음의 준비 원하는 방향이 아니어도 금방 길을 찾을 수 있어요 감성카드가 보고 느낀 점 인생이란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갑니다 무엇보다 나의 그래프가 급격히 변하더라도 희망과 도전을 깨닫고 저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